엄마입니다 오늘은 지양이적병세제와지양이 섬유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원인이상의 표준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세정제라고 추정이 됐었는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시 역각조사를 동물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6가지 제품에서 유해성이 나타나고 제품을 수거를 했어요. 거기에서 사용된 PHMG 인사형과 PGH 독성이 확인되었어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났는데,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접수된 거에 따르면 사망자만 1,400명이 넘어요.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운영된 것만 여태까지 6,300명이 이른다고 해요. 근데 살균제 실사용자는 약 8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전체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대량으로 나타난다는 건 너무 무섭고 소름끼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에티튜드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에티튜드는 지안이가 쓰는접병 소독을 하는 주방세제였어요. 에디투드는 어, 국민접병세제로 너도나도다 좋다고 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붙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구매를 했어요 캐나가 제품인데 시각청에서 들어올 때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아이는 어, 다른 접병세제 몽리에스라고 해서 독인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죠? 몽리에스는전 성분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돼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분은 제가 검사를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는 게 다지만, 검사를, 어떤 성분이 있나 검사를 대략 알아봤고요. 모든 성분이 인체와 자연에 단전한 EWG 그린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모든 성분 중 1, 2등급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성분을 다 공개를 해주니까 엄마는 사용할 때 마음을 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를 보면 어, 몽디에스 에코 프렌들리 섬유유연제 식물성 유연 성분과 천연 오일 함유로 안전한 베이비 섬유유연제 뭐 이렇게 써있고요 제주 플라워 시어버터, 올리브오일, 해양심층수 함유로 섬유보험이 정전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기 피부에 적합한 천연 유칼리투스 오일 함유로 안전한 항균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라고 써있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은더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은약 15가지 성분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섬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2세개는 이렇게 생겼고, 섬유유연제는 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기 빨래에는 섬유유연제는 쓰지는 않고요. 섬유세제만 쓰고 있어요. 섬유유연제는 향기가 좀 인위적이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뒤로부터 섬유유연제를 안 썼어요. 필랑 빨래랑 제 빨래에는 이제 섬유유연제를 조금씩 써볼까 하고서는 여기 제품은 다를까 해서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기 빨래는 아직도 사용을 안하고요 어, 신랑과 제 빨래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향기가 인위적으로 생기 아니라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것 같아요 신랑이 바로 알더라고요 섬유유연제 바꾼다면서 향기가 좋다고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는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항상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요즘에는 광고를 참 잘하잖아요 은 만약 믿고 분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육아하는 엄마 아빠를 파이팅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